사실은 자르반을 하려고 했어요 전판에 이미 했다가 야 미친놈아 게임이 펑 터졌죠 그래서 제 매니저 포켓시가 말해준 AP 자르반 서폿을 하려고 했지 <웃음> 근데 살다살다 살다 자르반을 뺏겨보기또 처음이네 어? 어? 아이 원딜 눈치 보다가 하려고 했는데 서폿 챔 중에 뭐가 쓸만할까 잠깐 고민을 해봤다가 그나마 숙련도가 높은 불츠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불츠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상대가 재결합한 루시안 세나부부야 어.. 얻어 터지게 생겼어 세나 루지안을 어떻게 이기지? 징크스 불체가지고크래서 기선지압을 하러 갔죠 오! 오! 아..아..근데.. 어, 계속 싸우더라고요 음. 결국 모데카이저 전멸은 뺐고 <웃음> 너무 슬프다 알잖아요 저.. 전멸 안빠았어요 이거 전멸이 돼이 새끼 구라치는 거 봐라 아이고 아이고 아니 솔직히 부부가 쌍으로 너무 센거 아니냐? 서포트 자르반 하려다가 자르반에 뺏겨가지고 하다하다 자르반에 뺏기네 그래도 끌면 이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로와 잡았죠? 어 약간 힐 때문에 쫄리긴 했지만 그래도 잡팅 잡았어요 아 이거 저.. 아 이거 전멸만 있었어도! 다시 봐도 그러게 와저 이제 정복자인데요? 와 정복자 짱 좋아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솔직히 나만 만능의 돌 보고 아스톤이나 인피니티 건틀렛 생각했어요? 아 나만 그런가? 미드 로밍 한번 가지고 어깨 잡았죠? 야 우리 침크스 죽었다 빨리 뛰어 따라가고 있어 야한 번만 살아봐 한 번만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일리와 내가 어디서 들었던 말이 하나 있지 위기를 기회로 아이번이랑 자르반이랑 쓰면은 그래도 왜 자르반이 질것 같지? 이어튼간에 드래곤도 먹어주고 이번 프리시즌에 서포 팀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. 서포 팀이 근데 자동으로 업글되지 않나? 답변 감사했습니다. 어, 야야야, 징크스 지킬까 말까 지겠다. 야야야야야, 진짜 내가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와줄 이때부터 전. 참... 우리 징크스를 잘 지켜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트런들이 좀 무서워 아니 근데 트런들이 바텀 진짜 많이 파더라고요 지켜줄 수가 없어 못 잡았어요 아니 근데 애들이 건방지게 나까지 잡으려고 그러네?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선을 넘으면 죽는 거야 할거다 했다 다있다다 쓸어먹어. 쓸어먹어 다 쓸어먹어 다 쓸어먹어 그렇지 아쉽게 세나는 못 잡았어요 드래곤 또 챙기고 자, 이거 돈다 돈다 돈다 화염 이글거립니다. 아까 세나가 도망칠 때 풀을 썼었어요. 어, 그럼 죽어야지. 으아! 난 세나 아까 점멸 빠지는 거 봤지? 나이스 근데 나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소포트 상위템 바로바로 못사니까 뭐랄까 라인 미는게 확늘려졌는데탈 이상 가던 애들 원래는 이제 450원짜리 상위템 바로 산 다음에 라인 클리어 빠르게 빠르게 했는데 그게 안되는데 이때 방송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게임 사운드가 제 목소리보다 더크더라고요아 이제 다음 영상 때부터는 해결해서 올게요 이 건방진 모데카이저를 죽여줘 제발 아 요때 탑이 좀 터졌어가지고 럼블딜이 세상 들이아니더라고요 죽여줘 제발 야못 잡냐? 야! 저걸! 하하하 <웃음> 그래도 뭐, 뭐... 더 이득 보네 나만 조금 슬프면 될 뿐이야 음. 와 저걸... 못 잡냐... <웃음> 호식자가 처음으로 떴어요 호식자 온! <웃음> 어? 우리 팀이 모데카이저 궁극기에 끌려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이 <웃음> 참... 시간이 참 안가 들어어 꺄! 야 포식차 개좋은데? 포식자가 좋은건지 만능애 돌이 좋은건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한가지 분명한거는 아 우리팀이 아 되게 잘하더라고요 최대한 억으로 최대한 억으로 최대한 억으로 했어 야엄마만 살려줘 <웃음> 서포터 입장에서 호응이 잘되면 은아 어, 너무 행복해요 아용 벌써 세겠지? 달달하고 제가 아까 보였던 삼거리의 와드를 골로가 시야가 보였는데 했는데 말이죠 이때네? 어, 내긴 센데 어, 그래도 팀이랑 좀 같이 싸웠어요. 야 뭐야 이거를. 아니 아니 아니. 어, 어떻게 저렇게 개피 만난 거다 살아가냐. 그냥 아예 바뀌는 거였나? 발론도 먹었고 기분이 꽤나 좋았어요. 아직 프리스는 많이 안 해봤어. 그래서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. 아나 포지 잘 살아왔어. 그래서 약간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괜히 우리팀 자르반님만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미안하더라구요 제가 전에 로밍을 가가지고 우리 모데카이저를 많이 잡았잖아요 아 근데 막상 제가 진실의 방에 끌려가니까 <웃음> 이만큼 무서운 게 없어 <웃음>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징크스 지켜주겠다고 다짐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 끌려가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죽여야지 이건 겁나 멋지지 아시가 어. 이거 나라도 살아야, 나라도 살아야 된다 나라도 살아야 된다 나라도 살아야 된다 죽여 일단 아, 이거 이러다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이스! 와 미쳤다 확실히 프리시즌이 되니까 용싸움이 좀 활발해진 거는 있긴 하더라고요 아 죽었다 좀 한타 이긴 거 같은데 지금 계속 살아있잖아 지루했던 미드 대치 중에 저한테 기회가 한번 왔었죠 다행히 잘 잡았고 하나 끊었을땐 죽여 이거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이번 판은 우리 팀원분들이 다 잘해주셔서 이겼네요 이런식으로 네. 영상 만드는게 처음이라 피드백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냥 불츠가 좋은건지 우리 팀업이 좋아서 이긴건지 잘 모르겠네 와